그 영상 봤어? 그 신출기 몰한다는그 남자? 그 요즘 난리잖아 그래 그 남자가 서울 곳곳에 나타나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대 근데 저 신기한 게뭔줄 알아? 뭔데 뭔데?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거미줄이 발견됐다는 거야 헉! 그럼 혹시 혼란에 빠진 서울을 구하고 싶다면 지금 마블 부처 레볼루션에 합류하라 마블 부처 레볼루션 사전 등록 중